오늘은 4070 5가지 제품 외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가장 이슈된 제품부터 보여드릴 텐데 이거 기가바이트 제품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글자가 새겨져 있죠 한글입니다 한글 기가바이트 보이십니까 어, 이쪽에 보면은 16핀 사용하고 있고요 옆에는 듀얼 바이오스 잘안 보이겠지만 그리고 백풀도 보시면 한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 상품은 없고요 무슨 글자인지 궁금하시면 기가바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갔으면,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품명 백풀은 아주 시원하게 뚫렸고요 그냥 딱 봐도 금속 재질입니다 금속 재질 음, 히트파이프도 충분히 많이 썼네요 포트는 4개 두께는 2 슬롯 반이 좀 넘겠네요 2.7 슬롯쯤 되겠습니다 위에가 좀 두껍습니다 자, 일단 기가바이트 제품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컬러풀 제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방금 전에 기가바이트 제품은 코리아 에디션이라는 제품입니다 컬러풀 울트라거든요 울트라 화이트 네, 지포스 문구가 적혀있고 이쪽에는 LED가 들어옵니다 어얘 같은 경우는 듀얼 바이오스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있죠 OC 버튼 눌려져 있는 상태가 OC가 된겁니다 포트 똑같이 4개 가지고 있고요 얘는 딱 봐도 3 슬롯이죠 3 슬롯 딱3 슬롯 입니다 음 백풀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백풀 금속입니다 그냥 봐도 금속이에요 음 히트파이프 뭐 충분히 많이 썼고 쿨링 당연히 좋겠네요 나름 이쁩니다 색깔만 보세요 자 내려놓고 그 다음은 터프입니다 3 0 0 0 c 터프가 참 좋았는데요 음 일단 측면이 그냥 헐빈하게 뚫려 있습니다 어, 원활하게 공기가 흐르라고 이렇게 뚫어놨나봐요 얘도 듀얼 바이오스를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 스위치 그리고 얘는 16핀 이 아니라 8핀 한개 씁니다 음 백풀 금속이네요 금속이고 이쪽도 시원하게 뚫려있네요 핀에 촘촘하게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뭐 이정도급에서 충분히 남아 돌긴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4포트로 가지고 있고 2.7 슬롯 거의 3슬롯에 가까운 2.8슬롯쯤 되는 외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슈로드까지 금속 지질로 보입니다 자그 다음은 좀 저렴한 제품인데요 듀얼 펜이죠 근데 펜 사이즈는 충분히 커요 음 얘도 듀얼 바이오스네요 이거 80만원도 안 할텐데 이건 아수스 듀얼이라는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4포트 지원하고 얘는 2.3 슬롯쯤 돼 보입니다 음, 얘는 여기가 플라스틱 부분이긴 하네요 하지만 어 일단 백풀은 금속 재질로 보입니다 네 이게 플라스틱 일리가 없지 이 저렴한 제품도 다 듀얼 바이오스나 마지막은 갤럭시 제품인데요 갤럭시도 딱 봐도 여기 금속이고요 아우 크게 뚫려 있네요 에어리 아주 크게 뚫려 있습니다 얘도 보니까 8핀 하나를 쓰고 있네요 기존 파워에 호환이 잘 되겠습니다 음중앙편이좀 크고 좌우는 작은 편입니다. 여기 LED가 들어와요얘 어, 슈로드는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슬롯은 마찬가지로 4포트에 2.2 정도 돼 보입니다 네 그렇게 오늘 테스트할 제품 5가지의 외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표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표만두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앞에 준비된 영상 다 보고 오셨죠 게임 직접적으로 시연하면서 온도나 소음 같은 거를 측정한 영상과 그리고 외관에 대해서 찍었는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뭘준비한지다 알고 계실 겁니다 4070 5종 비교표입니다 아 물론 많은 제품이 출시되어 있어요 근데, 겨우 다섯 종 밖에 안 보여드리게 된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제가 구할 수 있었던 게이 다섯 종이 다였고요. 이 이후에 이제 손님들이 주문하면서 몇 종류를 더 만져보긴 했는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제가 빌려서 테스트하고, 혹은 사서 테스트한 제품만큼은 길게 가질 수 없었기에, 어 일단 당장은 다섯 종 비교표만 보여드릴게요. 요것만 해도 꽤나 의문 사항이 풀릴거예요 어떤 의문 사항 아, 성조님, 성조님이 4070 중에서 제일 싼거 사라 그랬는데 제일 싼듀얼팬도 온도 문제 없고 성능 문제 없고 그리고 소음도 문제 없나요 그거 오늘 한번 중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듀얼을 표기해 드릴게요 이게 80만원 채 하지는 거의 가장 저렴한 4070 제품입니다 요거랑 다른 제품 한번 같이 보죠 갤럭시 EX나 깃바 코리아 에디션, 그리고 아스토프 컬러풀 울트라는 상급 제품에 가까운 제품으로 어, 3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높은 클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에서꽤 차이가 날까요? 자 포로잡았을 때는 사실 프레임이 1,2%라서 여러분 체감이 전혀 안될 겁니다 어, 그래서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상급토타로에서는 그래도 한 4% 차이 납니다 4프레임 정도까지죠 이거 체감 되나요? 체감은 안될 겁니다 디비전은요? 디비전은, 어우, 마이 차이 날 때는 7프레임도 차이 나는데요. 근데 체감이 될까요? 사실 체감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성능 격차가 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정도는 성능 격차가 난다고 볼수 있겠죠. 세우튼 같은 경우는 뭐 5프레임인데, 150프레임에 5프레임이면 얼마 안 되죠. 3% 내외니까 체감을 못할 것이고, 이것도 큰 차이가 아니라볼수 있겠네요. 어, 성능은? 음, 듀얼도 문제가 없네요 싼 제품 써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온도는 어떨까요? 온도 57도, 58도, 59도, 58도네요 그러면 은 대충 평균 58도 정도 나오죠 다른 제품들 평균은요 59도, 55도, 56도, 53도 어, 3펜인데 조금 더 높은 제품도 있고 낮다 한들 이 정도밖에 차이 안납니다 이게 저는 오프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케이스 안에 넣으면 대략적으로 저기서 플러스 10도 혹은 플러스 7도 정도 더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 안되죠 70도 내외입니다 70도 내면 문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어, 그래프카드는 80도가 넘지 않는 이상 성능이 떨어지지도 않고 충분한 쿨링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 범주다 보시면 될거예요 그래서 지금 플로드로 쓰고 있는데 인케이스에 들어가봤자 70도 찍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 소음은 어떤가요? 듀얼이 조금 더 시끄럽겠지라는 생각 하고 봤는데 어? 큰 차이가 안 나네 비슷비슷하죠? 맞죠? o c 시태에서는 오히려 더 낮은 소음을 보여줍니다. 요건 이유가 있는데 OCT에서 c 보시면 은 전력 소비량이 딴 제품보다 1,2W 0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열을 덜 뿜기, 덜 뿜기 때문에 팬이 빨리 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더 낮은 소음을 오히려 보여주고 팬도 어, 크잖아요 어, 게이밍 시에서도 사실 상급 제품들하고 충분히 비빌 수 있는 소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듀얼팬 성능이 3,4% 처지지만 게임에 따라 많이 쳐지면 5%까지 쳐지지만 소음이나 온도는 별 문제가 없네요 이거는 4070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4070은 코어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성비가 괜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2 200W 0 0은 내외 200W도 채 먹지 않는 전력소비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충분히 듀얼 팬으로도 온도와 소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온도와 소음만 잡힌다면 성능 편차 3% 5%는 체감하지 을 못할 거기 때문에 제가 4070은 그냥 저렴한 제품 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렴한 제품 써도 충분히 만족할 만할 것이니까요 이게 90만원일 때는 좀 사기 꺼려지는 제품이죠 80만원 이하일 때는 그래도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거든요 제 가성비교표 넣어서 계산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아, 다 괜찮아요. 솔직히, 4070 중에서 꽝 같은 제품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니 제품 만져봤어요. 만니 제품이 아마 전 제품 중에서 제일 싼 가격이 있을 텐데요. 요거보다도 많은더쌀 거예요. 아수 듀얼보다도. 그 제품도, 뭐, 쿨링에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어, 외형이 약간 투버할 뿐이지. 성능도, 뭐, 아수 듀얼하고 거의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어, 쓸데마크 그 점수 봤을 때요. 그래서, 음, 진짜 말 그대로 싼거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좀 신경 쓰겠다면 AS를 좀잘 해주는 데것 중에서 제일 싼 거, 뭐 그런 식으로 사면 될것 같습니다. 듀얼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어, 고가의 제품들이 분명히 외형적으로 이쁘고 아니면 쿨링이 조금 더 좋거나 성능이 더 좋은 경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한데 10만 원에 투자할 값어치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애매하긴 합니다.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외형에 10만 원 충분히 투자할 수도 있고. 조만한 성능도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더 나은 제품 쓰고 싶다 하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저렴한 제품 쓰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이득이란 겁니다 4 0 7 0안 그래도 가성비 별로다 아니면은 성능이 좀 아쉽게 나왔다 라는 얘기가 많은데 비싼 제품 쓰면 가성비가 더더욱 나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싼거 쓰십시오 <웃음>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결론 은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 같은 거 한번 보면서 어, 육각형이 좀더 가까운 제품 쓸래?라고 선택하는 것도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조용한 제품 쓸래? 뭐 그것도 상관없어 보이고, 그래서 각 제품의 장점을 여기에 적어뒀습니다. 요것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간단하게 마무리 지을게요. 뭐 외관 바뀌었다, 소음, 그리고 뭐 듀얼펜, 쓰리펜 별 차이 없네, 상급, 하급 별차이안 나네, 이런 거다 알게 되었으니 더 설명할 게 있나요? 여기서 마무리시면 되겠네요. 주말 재밌게 보내시고요. 다음번에는 간만에 쿨러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듀얼타워, 좀 저가형인 38,000원대부터 어, 6만원대까지 제품 몇종 모아서 영상 찍은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빠이빠이